요? 지금 학원도 많이 왔어요? 알죠? 오늘 저희 글래시랑 저희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라고요그 <웃음> 뭐지? 뭐 100일에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오래간다 관계가 오래 산다 그리고 글래시도 그래서 제가 떡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번에 또 검은 호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검정색이 아쉽게 없어가지고 그냥 호랑이를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 좀 예쁘네 어제 뿌링클 먹고 잤는데 왜 예쁘지? 저녁이라서 안 부었나 봐요 여러분 근데 난 이거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안치고 바로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먹어볼 수요 조금만 떼서 먹을까요? 이게 라이스 클레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래요? 맛있네 응? 음? 이게 뭐지? 뭔가 내가 생각한 떡이 아니야 뭔가 맛있는데 불쾌해 무슨 맛이지 이거? 맛이 다네 에이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글래스는 예쁜 놈인데 왜, 왜 그렇게 말해요 어리 연상 안 했어요 만들어서 주고싶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근데 좀 불쾌해 맛이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너무 클레이같이 생겨서 그런가봐 자 호랑이 주황색 만들려면 무슨 색 써야되죠? 일단 노란색 이랑 빨간색을 넣었던가? 근데 검정색이 없는데 호랑이를 어떻게 만들지? 이거 랑 흰색 넣으면 되나? 색조합 이런거 잘 모르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쭈물딱주물딱해서 주물딱 색을 만들어요. 손맛이네 완전. 저손 씻었어요, 여러분. 헉, 이렇게 하면 색이 나와? 진짜 이상하네. 와! 어, 검정색 있었어요? 어, 대박! 헉, 여러분, 검정색 있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아 근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주기는 좀 그렇고 <웃음> 그냥 우리 글래스랑 뭐 함께 즐기기 아색예쁘다 진짜 클레이 같네 아, 근데 생각보다 맛도 있고 아기들이 가져고 놀면 좋겠군 흰색 반죽을 빼야 주황색이 나와? 아 망했네 안 짭짤하다고요 손 씻었다고요 아그러네아 아, 그럼 어떡하냐 이거 일단 됐어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일단 넣어서 해볼게요 저 앞에 절하는 것도 나왔어요? 이거 절하는 것도 여기 브이라이브 그때부터 되고 있었어요. 아, 그렇긴 하지. 이승준이 누군데? 왜 여기서 이승준을 부르는데. <웃음> 나는 오랜 <모르는> 사람인데. <웃음> 말 잘못했나? 저? 맛있나요? <웃음> 그런 건 맛이 이거 맛있냐고요? 아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네 이거 뭔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것 같다. 내 빨간색 너무 많이 넣었나 봐나 봐요 여러분. 노매 넣었나? 노래가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아이 되게 아깝 힘드네 <웃음> 아 근데 이번 연도가 저한테 좀더 특별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연도까지 제 3제였거든요 3제 뭔지 아시죠? 이번 연도에 3제에서 나오는 해였는데 제가 이제 아 그런 얘기하면 안되나? 그.. 아 제가 사주를 봤는데 <웃음> 제가 사주를 봤는데 그.. 이번 연도가 이제 그 삼재에서 벗어나는 그거라서 되게.. 좋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난 항상 행복했는데 더 여기서 더 좋은 어떡하냐 이제 아 정신 못 차리겠네. <웃음> <웃음> 아 근데 아아니요 이거 뭐 만들어서 누구 주는 건안 돼요 왜냐면 글리스랑 나랑 지금 둘이서 하는 건데. 이거 왜 눈물 줘요? 이거 만들어서 어, 노란색 떡이좀 굳었네 잘 붙나 보다 바닥에 주황색인가 이거? 너무 빨간색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지금? 아 내가 원하는 호랑이 색깔 아닌데 더 넣어야 되나? 여러분 도와줘요 INTJ가 사주를 믿으면 안 돼요? INTJ도 사주 믿거든요 먹을 수는 있는데 먹진 않으려고요 그냥 뭐 만들고 노는 거죠 주황색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 근데 나왜 뭔가 좀 빨간색이 더 들어가요? 좀 진한 주황색 만들고 싶은데 빨간색은 좀더 넣을까요? 그럼 또 코랄색 나오는 거 아니겠죠? 빨강 더 넣자고 알겠어요. 여러분. <웃음> 유사과학 대잔치 맞아 난 그런 거 좋아한다고 아 여기 달랜드 여기 다 붙어버렸나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오늘의 TMI를 여러분이 물어보셨네요 오늘의 TMI라 오늘은 어아 맞다 이번 주에 동생이 서울에 잠깐 와 있었어가지고 동생이랑 배그하고 놀다가 오늘 서울역에 델타 주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 얼굴 완성! 왜다면 아직도 보냐고요? 아 요새는 잘못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누구 뭐 친구랑 있거나 아니면 뭐 엄마랑 있거나 이럴 때만 보는데 아 혼자 있을 땐웃어서도저히못 못 보겠어요 아 여러분 슬라임 아니에요? 떡이에요 떡이 먹는 거라고요 그냥 나도 못 먹겠어 <웃음> 너무 불쾌해 그래도 여러분은 먹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웃음> 너무 강요 안하나? 아니요 아무도 먹지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검정색으로 눈이랑 눈이랑 이거 이런거 수염이랑 무이랑 이런거 하면 은 제법 호랑이 같지 않을까요? 아 귀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검색해볼까요? 호랑이 얼굴 검색해 볼게요. 호랑이 호랑이 떡 만들기. 떡 만들기. <웃음> 누군가는 먹어야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지점토 놀이 아니고요. 손 깨끗하게 씻었다고요. 당연하죠? 먹을 수는 있어요 먹고 싶지 않을 뿐아 귀를 만들었네 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럼 한 요정도는 떼서 요정 도 다시 떼서 귀를 만들고 어? 아 그냥 노란색으로 할걸 아 이것도 괜찮겠죠? 아 노란색 하니까 되게 귀엽네 아,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안 먹을 거예요 귀를 만들고 흰색깔 이거를 해서 이렇게 좀 늘려요 이렇게 좀 늘린 다음에 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귀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검정색깔 아, 검정색깔 이걸로 여러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안먹는거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눈! <웃음> 호랑이 맞아요 남자 아니에요 어, 점점 형태를 찾아간다고 우와 우리 글래시 진짜 스윗하다 안 먹을 거였으면 클레이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100일이니까 100일 떡을 해야 오래간다니까요클레이 하면 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 이제 아시겠죠?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저 뭔가 엄청 요리 잘 하시는 그런 떡국 엄청 잘만들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장인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거 있지 않나? 세 개씩 저 방금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어허 아~~ 와 완전 감자 왔어요저 진짜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무늬는 지금 그렇게 하는 중 바닥에 펼쳐놓고 칼로 잘라내는 중이에요 내가 잘할 수가 없어서 아익해 순간이 다지나가고 꿈이련가 사람이련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상사에도지금지날게 짓도 <놀람> 헤어다 물어온 네아자 여러분 내가 다 만들고 보여줄게요. 나 지금 완전 옆에 사진있어서 완전 감 잡았거든요? 글래시 진짜 긴장해. 와우 귀여워 나만 보지롱 진짜. 음. 음. 음. 음. 음. 노래가 너무 감미롭소 라고 긴장했어? 나 긴장했냐고요? 아떡을 만들어야 돼서? 그 정도로 <웃음> 긴장하고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떡이 달아 뭔가 여러분 지금 댓글로 빨리 호랑이떡 이름 지어주세요 아저 사진 한 번만 더 까먹어버렸어요 아, 오케이. 아. 와 여러분 나 진짜 재능이 있어요 어떡하냐 얼마 전에 혜원 언니랑 같이 사주를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진짜 까와 진짜 대박이다 나는 어쩜 이러냐 아 뭔가 맛이 있는데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맛이 있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에요 이것도 맛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달고 뭔가 캬라멜? 캐러멜? 아 캬라멜이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마이추 같은 걸 먹는 식감? 와 여러분 저짜 장난 아니에요 어제 똑같이 만들고 있다나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성공할 것 같냐고요? 어, 당연하죠. 죄송해요,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이거 조금 보시다가 공부하러 가셔야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다 됐다 넘어가는... 헉, 여러분 진짜 장난 이야 깜짝 놀라지 마요 이거 귀마 솔직히 퀄리티였으면 난리 났어요 너무 좋다. 말이 되냐고 솔직히 진짜 귀엽죠 여러분 생각보다 잘해서 깜짝 놀랐죠 제가 밑에서 막 좁을다 좁을다 하는거 놀리려고 지금 시동 걸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챗 여러분, 맨날 나 놀리잖아요. 아, 호랑이 이름으로 사자를 하자는데요? 어, 아이디어 좋다. 생각보다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손안댄 부분 드셔보실래요? 진짜 맛있어요 가위바위보 하신다 그렇게 <웃음> 드시기 싫으시냐고요? 미래님 고리셨어요 자, 조금만 잘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안댄 부분으로 드시기 좋게 와 진짜 표정 안 좋으세요 지금 딱 이렇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어 맛있어 맛있어 나를 위한 그냥 리액션 <웃음> 같은데 <웃음> 영혼이 <웃음> 없으신데 진짜 맛있어 그죠? <웃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다들 이거 뭐야? 라임이 해트세요 라임이 그러면 돼요? 그 아! 여러분 고민 상담 조율은 봤어요? 그거 1편 올라갔고, 이제 2편도 올라가거든요. 그 2편이 진짜 재밌을 거예요. 1편도 너무 재밌었겠지만, 2편도 더 재밌답니다. 기대해줘요. 아이 도망쳐! 라고 댓글 도망쳐! 벌칙 아니라고요. 아, 정말. 율랭이떡 이래요 율랭이떡 율랭이떡 오 귀엽네 오케이 그럼 다 된건 여기 이 그릇에다 새 그릇에다 놓을게요 오 근데 진짜 귀여워 아니 귀만 좀 사실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면 이거는 진짜 정말 잘한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다들 맛있어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이제 뭐 만들지 여러분 달라고요. 아 근데 이게 저 아는 언니들이 타로를 보는 언니가 있는데 권야 타로 잘 봐줘요 글래시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글래시를 생각하면서 무슨 뭘 만들어줄까나? 아 뭔가 흰색깔 백에다가 를 백으로 해서 약간 글래시 하트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글래시 글래시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맛보라고. 할게. <웃음> 아니 내가 만든 거 말고 여기야. 여기 여기. 진짜로 주고 그리고 반응을 여기다 말해주고 싶다 파란색은 무슨 맛이지? 그냥 떡이네 이것도 근데 노란색은 약간 단호박 맛이 나거든요 글래시 만들고 그럼 유리구들 만들게요. 글래시 빨리 하고. 어. 자 이렇게 판을 만들고 백을 이렇게 흰색 백으로 하고 이렇게 눌러서. 글래시 글자를 여기 만들어 넣을게요아 예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안 예쁘면 또 어때요? 글래시에 나온 토끼를 만들어 달라는데 글래시에 토끼가 나와요? 저희 뮤직비디오에 아 내가 토끼라고?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네 <웃음> 오 암튼 고마워요 자 여기다가 글래시 글자를 검정색으로 써서 넣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둡네 제가 방금 만든 이 오묘한 색으로 글래시를 써줄게요 마음을 꾹꾹 담면서 만들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 백일떡 만드는건데 여러분 다들 당연히 얘기를 자꾸 나는 하나도 허투루 어? 하는거 없다고 드셔보시오 떡을 드셔보세요 아! 근데 뭔가 떡 만드는데 영어로 넣는게 좀 웃긴가? 아 근데 글래시를 그러면 글래시라고 넣어볼까요? 아 괜히 말했다 이리도 커졌네 오묘한 색. 저희가 힘을 내요? 뭐야? 근래 성실. 만든 건 누가 먹지 않고요. 아마 버릴 예정인 것 같은데요. 사진 찍고 이걸 어떻게 먹어요? 내가 조금딱 조금딱 다한 거를. 글래시 공식색 이런 거 아직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 그... 이렇게 그그 아어 어, 리엘 어떡해 저희가 힘을 내요? 네. 이게 뭐지? 나왜 이렇게 이가 익숙하냐 내가 한 말인가? 똑 사세요 똑 사세요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 어, 이거 드셔보셨나요?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요? 근데 꿀에 안 찍어 먹어도 이미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서 뭐 하는 거냐면, 오늘이 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모르시겠구나. 아,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오늘이 저랑 글래시의 100일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일, 그래서 오늘 미리, 내일이 저랑 글래시의 100일이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미리 약간 100일 이브. 그래서 백일 떡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아 이거 에어프라이어에도넣어먹는데요어 진짜요? 아니 이걸 해먹어 보셨어요? 진짜 대박 와 글씨 시짜 귀엽게 썼다 그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비싼 피부과가 있는 기분이다 피부과 오면 이런 노래 들리잖아요 뭔지 알죠? 다들 아시죠? 아주 엄청난.. 근데 이런 노래 말고 거의 K-POP 이런 버전으로 해주시잖아요 태연 선배님 노래 진짜 많이 나오는데 파츠도 넣어줘야지 내가 글래시 사랑하니까 보시오 남자 가야금으로 만 캐논이요. <웃음> 이름도 뭐 <웃겨>, 뉴욕 위주원. 가르치고 <웃음> AKB 포테이지라 쓰는데 너무 귀여워요. 어 아, 맞아 이거 진짜 왜 피부가 다 이런가 봐요 그죠? 이게 잠을 잘못달려고 그러시나? 언니, 뭐라고 검색하셨어요? 피부과라고 검색하셨죠? <웃음> 아, 이거를 검색해서 트시나보다. 나의 마음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좋다고요? <웃음> 저도요 너무 강제적으로 말했나 들어갈 때가 없네 이거 어떡하냐 어? 음... 음... 음... 음... 물리치료실에서도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뭔가 심신이 안정되고 그래도 틀어주나봐요 피부과에 좋은 음악성 백. <웃음> 네냥 이거는 잔나비 선배님 노래예요. 하트 크기를 줄이는 중 뭐지? 자, 아, 입 벌려, 아, 해. 해. <웃음> 음, 아, 이제 뭐 만들기를 했더라요? 아, 너무 아, 시끄럽 어, 아, 머리가 어지러지. 이제 소통 좀 할래요 <웃음> 자, 잠깐 손을 좀 닦고 이거 왜 멈췄을까요? 이거 뭔가 화면이 멈췄어요 아, 제 손을 좀 닦고 어우, 너무 폭탄들었다 내가 사진 찍을게 그리고 이거는 옆으로 치워놓고 좀 허전하긴 한데 뭐 어쨌든 아, 예. 사진 찍으려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소통 좀 할게요 여러분 나 너무 힘들어요. 노래 전곡은 지금 제 앞에 저희 회사 선생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 한복 자랑해달라고요? 알겠어요. 이 말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제가 한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으아! 바지. 바지. 쇼핑한 바지. 야, yeah, 베이비. 내가, 내가 커스텀한 운동화. 이거까지 신고. 그냥 치마만 으번 춥잖아요. 춥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한복도 이쁘죠? 시선마이야 포. 사어요 볼래요. 제목이 뭐예요? 아 글래시 피아노 버전. 와우. 사에들 다황하네요. 한복 자랑하라 했는데 왜네 바지 자랑하냐고. 헤이 어제 샀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벌밖에 안 남아가지고 밖에 걸려있는 걸로 달라고 해서 샀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 샵 선생님이 이것도 달아주셨어요. 지금 보여요? 여기 이런 것도 예쁘게 달아주셨습니다. 하 아, 피부과 이 노래 나오면 진짜 기분 좋겠다. 근데 너무 통통 튀어가지고 좀안 어울리나? 저희가 벌써 100일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저 지금 100일에서 100일 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더 오래오래 갈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 아닌데? <웃음> 노래 한껏 신나네요 <웃음> 어쨌건 100일동안 여러분들 덕에 너무 좋은 추억도 많았고 너무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하자고요 저희는 오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늘 100일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우리 글래시들 이름도 넣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오! 여태 봤던 머리 스타일 중에 탑 이라고요? 이게? 진짜요? 아! 이렇게 약간 텐션 높은 노래는 치과에 나온대요. 치과에. <웃음> 아! 이거는 치과에서 나오는 거구나. 근 피부과 선생님도 막 신나서 관리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 노래 아세요? 손님? <웃음> 아 모공들도 다 일어나서 기린박스 신다는데요? <웃음> 그럼 안되잖아 <웃음> 평생 저를 지켜봐준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 오늘 얼굴도 뭔가 괜찮은데 얼굴도 좀 괜찮은데 제 얼굴 마음껏 사진 찍어주세요 여러분. 많이 길고 있어요,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안 길어요, 그렇게. 한이 정도 오려나? 그 전보다 많이 길었는데, 제가 워낙 짧았잖아요. 한이쯤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이 정도 길었나? 음. 근데 아직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완전 긴 머리가 좋은데, 좀 애매해가지고. 뒷머리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뭔가 머리가 길었으면 막 이렇게 똥 해가지고 막 예쁘게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 이제 머리가 짧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자 이렇게 그냥 하나로 묶었답니다 응. 옷의 검정색깔 뭐냐고요? 아 이거 이거 저도 여기 와서 봤는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약간 자세히 보면 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 이쪽에 달려있더라고요 귀엽죠? 근데 오늘 머리 예쁘다는데 오늘 머리 뭐한거 없는데 그냥 한끼로 묶은 건데? 아그 이거는 저 그때 그 머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응원영상에 노란색깔 가디건 입고 있던 여자랑 머리 똑같은 머리인데여러분그 <목소리> 처음보는 헤어스타일 이 라고요? 저 한번 샀는데요 긴 머리 잘 어울리지? 나긴 머리 잘 어울리지 시팅트립때 여러분, 들이 되게 한복 입고 분여러 사진 찍고 했던 거 되게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복 입는데 헉, 되게 글래분 여러분, 해 주시겠다 분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 그냥 제가 예쁜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거 편그 뭐라해야지 이좀 차이가 좀 커요 붓고 안 붓고 그래서 저뮤시비디도찍는 날에는 잠도 안 자고 여러분한테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부을까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잘 보여요 자고 일어나도 자고 일어나면 눈 옆에 튀어나온 머리카락이에요 어? 응, 왜그요 브이로그 조금 스포를 해주자면, 어... 샤브샤브? 내가 샤브샤브를 먹었다. 이그 정도. 아, 다음 컴백을 장발 바르면 다섯 달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고요? 한냥 붙임머리 붙이면 되죠, 여러분. 요새는? 네? 붙임머리 얼마나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붙여주시는데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웃음> 듣자마자 알지. 나그 처음 나왔을 때 불렀던 노랜데. 음... <웃음> 스포. 아 다음 호맥에 대한 스포는 진짜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곡을 수급 중이라서 <웃음> 진짜로 아직 진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와와와 와, 와, 와. 다음 컴백 때 머리 아마 염색은 못할것 같고요. 뭐 변화를 준다면 기상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해보고 싶은 염색은 사실. 그 전에 다 했어요 파일런스 <웃음> 잭터 하고 엘시그레이드 하고 어, 금발도 하고 백금발도 하고 그 전에 다 해가지고 배그도 했어요. 배그도 했어요. 여러분 배그 잘 하세요? 저 어제 1등 했거든요. 저 MVP 해가지고 무슨 석상도 세웠어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배그를 하는데 그 뭐지 하늘 나는 거그 아 그거 뭐라고 하더라 그 약간 하늘 내는 그런 기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고 싶어서 저는 맨날 자동차 타고 그것만 찾으러 다녀서 하늘 열로 챙겨 가지고 충전해서 그것만 해요 계속 그러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안에 숨어 있으면 그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문쪽만 보고 이렇게 탁총 하고 있다가 문에 애들 한테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싹 싸워서 죽여버려요 어 먹었나봐요 아 아니다 안됐어요 아니, 나..나는 모바일 배그 컴퓨터 배그 못해요 나는 카트는 좀 자야지 그리고 맨날 보급상자 먹으러 가다가 죽고 <웃음> 그러니까 적을 쏜다고, 적을. 적을 쏘는거예요아 그런걸 대기샷이라고 하는구나. 클랜지 나중에 배그 한판 해요. 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배그 한판 해요. 진짜로. 아나 바로 맞는거 아니야? <웃음> 근데 저는 조금 얍삽한 플레이를 즐겨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게임하고 저한테 정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조율이 이렇게 비겁한 자식이야? 이렇게 하고 저한테 정이 떨어져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승할 수 밖에 없는 대신 내가 재미가 없지 제가 얼마 전에 배그 한거 최대킬 몇 킬이냐고 좀 물어봐 주셨는데 얼마 전에 배그 최,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게한 여섯 명주인것 같은데 그건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니 좀저 숨어있는 편이라서 이 정도면 좀 많이 죽인 편이에요 그래서 그집 안에 있다가 누구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여요 아 보급상자는 좀 보다가 싸울 때 들어가야 된다고? 안돼 그러면 바로 이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빨간색깔 그거 보고 애들 몰리면은 내가 죽잖아요 나중에 진짜 배교를 같이 해요 여러분 어? 그저께 혹시 배그에서 만난 게 유리인가? <웃음> 만약에 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웃음> 만약 나면 어떡해? 오히려 좋다고? 그럼 혹시 몰라 나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내일 생일이라고요? 한 주비 축하해요. <웃음> 잔잔한 부금의 살벌한 토크. <웃음> 어왜그 AI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AI가 있어요? 그럼 나 AI. 죽인 걸 수도 있겠다 어쩐지 애들이 잘못 써들어 음. 헉, 진짜요? 지금 쪼율 된장님이랑 진짜 만나실 수도 있겠는데? 나도 애랑결만 하는데 <웃음> 아 근데 내가 1등을 해야 만나는거지 1등 하는 나름 많이 없으니까 아마 나아닐거예요 핵쟁이가 뭐야? 핵쟁이들 때문에 접었는데? 핵쟁이가 뭐지? 금발 머리가 그립대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못해줘요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해버렸어요 이제 또다시 연습 염색을 하면 난 진짜 머리가 다녹아버릴거예요 벌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 한명만 약간 시식다도록 해가지고 하, 여기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러면 이걸 맛보고 해줬을텐데 진짜 생각보다 먹을만한데 떡이 아니라 이게 맛이 있는데 이거 나 약간 먹어본 것 같은데? 응, <웃음> 음, 어? 뭔데요? 응? 음? 저 선물 받았어요, 갑자기. 0개 선물 받았어요, 갑자기.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에요. 뭐지? 구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팔아요? 어, 진짜 감사해요 진짜 저 집에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100일 기념으로 회사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100일인데 회사 분들이 선물주셨다니까요 <웃음> 아니 100일은 우리가 100일인데 왜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 진짜 말도 안돼아난 정말 사랑받는구나 아 진짜 행복하다 아, 오늘 브이앱에서 표정이 제일 밝다고요? <웃음> 아 그럴리가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블리시랑 즐거웠는데요 어 진짜 대박 아니 이거 완전 이 상자도 겉에 상자도 완전 멋있잖아 배추에 약한 여자가 아니고 <웃음> 그런 거 아니고 배추 보자마자 헐 대박 아, 행복해. 직원분들 너무 귀엽대요. 우리 글래시가. 아, 진짜 대박. 오, 행복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떡한번더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기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귀엽게 잘 만들었는데 진짜 귀엽죠? 아 이거 아쉽네 아니 그 저번에 쿠키는 그래도 내가 먹을 수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이건 나조차도 먹기가 좀 꺼려지네 <웃음> 내가 너무 쫄딱 쫄딱 거려가지고 <웃음> 나중에 샤브샤브 먹방을 할수 있다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 사랑 샤브샤브. 휴대폰 제출, 휴대폰 제출 3분 전이라고요? 안돼. 한데... 어쨌건 저도 지금. 거의 마무리이니까 같이 끝냅시다. 흠. 손맛 가득한 나의 100일 떡 즐거웠다 글래시 오늘도 100일 축하. 안녕. 내일 우리 백일이다